어, 뭐눈 나왔니? 응 <웃음> 어, 코랑 눈나어 안녕 I don't know what it is. Yeah, I don't know. I don't know who this. Then why are you doing up well, What y o u 0 1 a Office c h a t Office c r a b c h a t I know c h a t you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, 아, 이거 5,000원 주고 산디. 5,000원 어, 주고, 어, 주고 산디. <웃음> 한국이랑 는 거. 4, 5 0 0원었다 지금. 랐잖아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냥 모든 승객한테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 그 화장실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화장실 좀쉬기 아이폰 사려고 줄서 있어요. <웃음> 막 빡치는 걸 사러 쫙쭉 시장에 가고 있잖아 너무 관광지용 나 핑크 코끼리도 살래 지어이나지 <목소리도> 뚱뚱 <목소리도> 나는 제 회색 회색.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제 회색이 귀여워. 뭐야 진해? 아니면 가더귀 아니면은 그 옆에 옆에 연보라. 그쥐야오예예예예예예예예아 뭐야 하나네서덜도 <웃음> 귀엽다. 저 검은 거 뭐? 저거 나 줘. 아씨, 왜너 줘? <웃음> 이거 브로, 그거 같아, 피망 같은 피망 거. 피망 거. 아. 젤리 젤리 보이댄 l 젤리 보이 y yes, j 안, l l y boy. Jelly, understand. I d o n 거 know what y o u 어 e d o i 그 g I'm n o 코코 됐어 별다렐� o 지지가 바로 가도 엘태티가 요가 굉장히 많이. 그러지 않을까? 어? 프린만 나 여기 편집샵이랑 카페랑 저트 파는 데가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 Okay. <laughs> Thank, you. Uh -huh. Thank you.